네, 저는 이제 공항에 있고요. 저희 이제 짐 이렇게 수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브라질 가요. 기억시 네. 이제 브라질로 저희가 떠납니다. 네. 기분이 어떠죠? 저희가 이제 브라질 첫 경험을 하잖아요. 네. 너무 너무나도 우리도? 이제 설레고 일에 충실하는 거야. 네. 또 굉장히 멀어요. 멀기 때문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가방에는 지금 엉덩이 방석이 들어있고 네. 목베기도 제가 웬만한 안 챙깁니다. 그렇죠. 목베기 굉장히 깜찍하네요. 일단 의상부터가 아 네. 굉장히 프리해요아주 아, 프리합니다. 네. 지한이가 오늘 뭐 야구도 네. 하는데 지한이 오늘 살짝 응답하라 스타일이거든요. 어 아, 아, 아, 아, 지금 바로 지금. 네. 밤에 노는 그거잖아요. 옛날에 만한 밤에 돌려 그런 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요? 지금 음식이 나왔습니다. 멤버들. 와. 우리가 브라질 가기 전에 마지막 마지막으로 먹는 한국에서의 음식이에요. 제어병 음식 을가져러 갔어요, 또. 네, 우리 맛있게 먹고 브라질 힘내서 갑시다. 예. 네. 자, 진도찍읍시다 안녕. 20, 70분 동안 무사히 잘요 무사히 잘 다녀와 봅시다 한번 뭐. 그럼 안녕 여기는 LA입니다 저희가 그 k c o 때문에 왔었던 LA에 지금 브라질 경유하러 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고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햄버거를 먹으러 죽어요? 왔어요 햄버거를 <웃음> 먹으러 왔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으면 살수 있습니다 저희는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햄버거 햄버거 무슨 표정이죠왜 이렇게 아련하시죠? 울지마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태국 씨도 맛있게 드세요 <웃음> 26시간 동안 비행을 했다보니까 지금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피로에 그 지쳐있는 모습을 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때요? 브라질은 지금 비가 오네요 그 27시간의 그 비행을 네. 무사히 잘 견뎌가지고 브라질 무사히 잘 끝낸 거 맞죠? 잘 도착했는데 네. 어, 도착하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네. 또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네. 브라질 팬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저희가 27시간도 잘 견디고 게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오늘부터 네. 하는 오늘은 매체 인터뷰들이 있잖아요 네. 그인터뷰들부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 네. 많은 브라질에 계시는 분들께 저희 임팩트를 열심히 잘 알리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와가지고 씻고 다시 이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근데 어,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하러 갈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차가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피곤하긴 하지만 브라질에 온 만큼 즐겁게 잘 촬영하고겠습니다. 호텔에 지금 각 방을 쓰는데 좀 무서워요, 사실. 혼자 방을 쓰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무서워가지고. 태호 병이나 태호 형한테 같이 방에 쓰자고 할까 고민 중이에요 무서워요 <웃음> 오늘도 참 평화롭습니다 정말 이 둘은 정말 오늘도 정말 이 브라질에 와서도 지치지 않아요 정말 이 지치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정말 둘이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형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마치 산속에 들어온 것 처럼 되게 평화로워져요 네. 덕분에 저, 저, 네. 저와 제가 체력이 적좀 좋고 있어요 방금 누가 이겼죠 방금은? 어, 방금 비겼어요 아 방금 비긴 네. 건가요? 항상 저희 싸움은 네. 끝이 없네. 누군가 이겨야 할 텐데 네. <웃음> 그냥 끝이 안 나요 비기니까 계속 싸우는은것 네. 같아요 저희는 이동 중입니다 지금 브라질 날씨는 네. 비가 네. 많이 오고 어 가 많이 와요. 저희가 브라질 팬분들께 저희의 나나나와 또 저희의 많은 수많은 수록곡들, 소중한 저희의 곡들을 보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진짜 저희 무대를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브라질로 공연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고요 굉장히 오늘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공연도 좋은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브라질에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꼭 좋은 공연으로 저희가 보답하고 오겠습니다 주시간 동안 잠 감기 걸렸나 봐 본인의 목 푸는 방법을 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한번더더 더 크게 산아! 하저희 공연장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저 있어 모르겠다. 공연장을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 오늘 의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의상이에요 저희 의상이요 예. 저희 합니다오요 <웃음> 저희 이요 저희 의상이에요 <장애는>? <웃음> <굉장합니다. 다행입니다>. <웃음> 한복? 저희 네. 이요 와 이게 저희 공연장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오늘 저희가 무대를 할것 같습니다. 계단 그렇죠. 높이 보세요 게, 높이, 무릎 <웃음> 계단 높이가 어, 제 무릎팍. 계단 거의 계단 높. 이 올라가다 무릎을 찌어요. <웃음> 우리 무대가 굉장히 넓니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요 한번 쓰고 오세요. 빵. 돌아오세요. 좋네요. 와, 네. 좋네요. 하닥. 상태. 네. 어, 소소합니다. 소소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뒹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한번 뒹굴 어 봅시다. 우리가 아직.. 머리가 아직 안 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헤매를 다 받지 않아가지고 아직 이렇게 내추럴하지만 곧좀 있다가 멋있는 말.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빨간데, 네. 오늘 이제 브라질에서 첫 공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여섯 하울로 올라왔고, 네. 네. 어떠신지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오늘 2층까지 꽉 찼으면 좋겠고요. 아. 2층 꽉 찼으셨죠? 네, 있죠, 있죠. 2층까지 꽉 찼으면 좋겠고, 또 이제 브라질에 원래 이제 전에부터 저희가 오고 싶었잖아요. 네. 그리고 브라질에 계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오늘 드디어 그 메시지에 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뭉클하네요. 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브라질에서 되게 많이 저희를 이제 보고 싶어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결국 오네요. <목소리> <목소리> 大丈大丈夫 <laughs> <laughs> 많이 쳤어요. 네. 딱 많이 쳤어요. 피가 막나고 있어요. 네. <웃음> 아. <웃음> 저는 맞고 나서 너무 아파서 그냥 이렇게 네. 비맞요숨 <웃음> <웃음> 아, 마세요. 지금 임팩트의 신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매일 밤 불안하니까 나나나나나나 니가 나, 나, 나, 나, 나, 나. 없이 남은 아이가 나나나나나나나 그냥반처럼바보니까 모든 아이폰이, 해도거라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돌아왔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정의이정의 이놈의 이 아주 뜨거웠던 공연이었습니다 너무 브라질에서 즐겨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따 저희가 팬미팅을 해요 팬미팅 현장도 꼭 제가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셀프팀 성공적 무사히 네. 끝냈습니다. 네, 아 진짜 벌써 네. 그렇게 이제 이틀째 네. 스케줄을 마치니까 다음 내일 스케줄도 있죠? 맞습니다. 내일 스케줄과 그 다음 마지막 날 스케줄도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큰 힘을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내일까지 저희 또 화이팅 해가지고 좋은 에너지 받아서 또 한국 가가지고 나나로 활동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바로 하잖아요. 쉬지 쉴 시간이 없어 요 <웃음>